5 5강인데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21절, 31절인데 이건 안 읽겠습니다 그냥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교회 사명의 첫째 단계인데요 <웃음> 교회 사명 교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에덴에서 이제 그 나라가 파괴돼가지고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파, 파괴돼가지고 주님께서 그완그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다 입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오순절날 성신을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존재하는 목표는 존재 근거와 목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고요. 그리고 그 그의 충만함에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는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따,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게 배교다임그 세속화 자기 임의로 이제 그 목사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선택해 가지고 나오고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3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속에 가입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자기 귀에 즐, 즐겁게 해줄 그런 스승을 찾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를 형성한, 외적으로, 그것이 배교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열매. 포도, 어,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철저히 이제 다 자기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갈 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충만회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주님이 그 열매를, 그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라내서 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 그 모습은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케 하신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한 다른 외적으로 뭐 봉사를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한, 그거는, 그건 나타나지는,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의 한 부분이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 사람으로서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 사람의 인격은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좀 이따 보면,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이에요. 그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신령한 전투를 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여기에는 아상이나 자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내가 얼마나 제한하고 함부로 하고 있는지 내 신앙 생활을 생각, 반성해 보면 알수 있죠 주님이 나를 수족으로 삼아서 그그세 사람을 형성하고 전진하고 완성케 하시는데 그 일에 내, 나를 전체로 들여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그, 그 일을 위해서 행보해 나가는 게 아니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분명히 그 붙어 있는 가지라도 잘라내 가지고 불에 넣다 열매가 없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앞에 자자 자,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아, 저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 영원히 열매를 맺히지 못해. 그 아주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는 사실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쳐가고 죽이는 일을. 예수님이 분명히 저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관으로 사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리도를 영접하고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도를 영접하고 그리도를 따라서 살아가야죠 그게 열매인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리도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속했다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새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이전에 목표했던 삶은 전혀 이제 다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행보해.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세 사람을 드러내는 게뭘뭐 뭐냐 세 사람을 드러내는 게 주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교회로서 표지를 드러낸 것은 수단이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늘 인격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은 이제 주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속성은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알고 시행하는 거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도인이 돼가 그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보여 주시는 만큼 이제 생명이 나 가지고 그것이 점점 점점 아주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가졌다 그랬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미 가졌지만 계속 품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게 교회원이 해, 할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만. 거룩성, 통일성이 나타나고 거룩성이 나타나고 보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내 열매가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아니고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죠. 포도나무의 열매면 포도나무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내 속성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의 본질의 추구,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성경은 이제 교회의 그 표상에 대해서, 그 표상,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림, 저는 그림으로 나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목 목사님 표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 가지 표상을 써서, 어, 교회에 대해 가르쳤는데 그리또의 몸, 하나님의 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 예루,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그 <웃음>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 자체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현저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교회에 속한 자의 사명이 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돌짝밭, 이제,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내용에도 나오고,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씨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고, 거기 보면, 돌짝밭의 경우는, 팔레스틴 지형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들이 있고, 뭐, 이렇게 흙들이 있고, 바위가, 잔, 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가 올때 이렇게 쓸려가지고 안반 위에 살짝 덮이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좋은 옥토밭과 별로 구분이 안 된다. 그런데 열매, 제 씨를 떨어뜨려서 이제 자라는 과정을 보면 좋은 밭에서 자라는 것하고 똑같아, 속성이. 아상의 안반에 걸리기 전까지는 외적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모임에 나오고 교제하고 그런다입니다. 그런데 실제 맺어야 될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좀 낫고 자기 나름대로 이 기독교를 해석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 이상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게 신앙생활을 한다. 날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게 아상이고 교만이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홍정 목사님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른 종교에 가는 것보다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초기 초대교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월등한 종교로 비춰지고 어, 그래서 다른데 가는 것보다 이신 저기 아주 선진 선진 문화를 담고 있는 기독교를 바,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어,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고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안 치우고. 그러면 이제 돌짝밭과 같은 것. <웃음> 통일성을 실증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여기 그대로 이제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그 인격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적인 성격이 나와야 된다. 첫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시는 일에 자신을 다 드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적인 성격을 발휘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통일성 있게 나타내야 될 그런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적인 생활. 농사를 하든지, 뭐, 사무실에서 일하든지, 각각 자기 위치에서 하나의 나라 성격과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깨닫고, 자신을, 그, 어, 들여가는 생활을 하는 데서 열매가 있다. 영역주권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자기 위치에서 청소부를 하든지, 뭐, 택시 운전수를 하든지, 무슨 학박사가 돼서 뭘 하든지, 자기 영역에서 자기 주어진 그 회복된 세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청소부는 청소부로서, 세 사람 된 청소부로서 어떻게 그 그리도의 그 품성을 발휘하고, 그 하나님 나라 법도를 쫓아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그게, 이제, 은사예요. 그게 직임이고 은사예요. 고전, 고린도전서 12장 뿐만 아니고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직임으로 표현되고, 기능적인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그 선물이라고 그걸 은사라고 하는기도 하고 그 기능은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것을 다 저의 그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통일성 있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왕국의 거룩한 열매가 필요하다 은혜왕국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 <웃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예수 그리도의 거룩한 속성을 이땅 위에서 드러내고 구원의 크신 사실과 영광의 빛을 전파할 때그 일에 내가 가담해 가지고 열매를 열매가 나오도록 자기 본분을 다해가는가. 여기는 이제 성신의 그 열매가 그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일을 교회로서 은혜 에, 왕국에 속한 자로서 그 나타내는 거지. 그것도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참 그게 문제죠. 새로운 인간상을 나타내고 새로운 아 사회상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받아서 과연 이것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것을 열매를 맺어서 실증하려고 할때 첫째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즉 도덕적인 품성의 열매 둘째는 내가 내 직장과 매일매일 하는 사업에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하는 간절한 소원에서 일을 자꾸 처리해 가느냐 그걸 위해서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양육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일세기 때부터 그런 성도의 교통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뛰어나가지고 뭐뭘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다. 그게 통일성 있게 그 그거 하나로 그거 하나를 목적으로 같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거룩, 교회가 거룩하다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따로, 하나님의 일에 따로 떼어져서 쓰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발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은혜 왕국의 성격을 명시, 명시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그런 일, 일들이 총체적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그게, 그 거룩한, 완전히, 그 조금, 성별했다는 것은 조금 멀리 떨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방향을 약간 트는 정도가 아니라, 180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은 보편의 교회를 이 세상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내서 하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기의 신민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뭐 발을 붙이고 주님 안에서도 뭐 자기 영광을 누리겠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는 거룩한 생활을 할수 없다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구별해 놓을 때 이런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가서 근실하게 일을 해서 자기 잘못한 걸좀 때우려고 해서는 거룩한 교회가 안 된다. 그런 표현까지도 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있다. 이 세상 더러운 것에서 그걸 만지지도 말고 떨어져 나와서 그걸 쳐다도 보지 말라고 사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도 같이 하지 말라고 했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가되냐 어, 그리토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냐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웃음> 내 시간이든지 저, 내 정력이든지 내 재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기회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한바탕 내가 마음대로 쓰고 사랑 때문에 하고 더 써봐야 별거 다니면, 아, 그때 주여, 이제 주님 받으시옵소서. 다 지내보니까 소용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헐 수할 수 없고, 나중에는 귀착할 때가 없으니까 주님을 찾고 나오는 자세. 말하자면, 마음과 안데 언제든지 미치지 않으려고 하는 수작이 있다.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제 세상에서는 안된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세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인재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이 사회에서 성공이라도 할듯 무엇을 잘할 듯하면 세상의 다른 방면으로 나가서 자기도 한번 들레게 활동해서 성공해보겠다고 하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재주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재주있고 능력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하니 이, 이것부터라도 벌써 가난병이 들어서 벌써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다 불순한 얘기다. 나중에 홀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신학이라도 하겠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겠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것이 많이 돌아다니는 폐풍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못난 사람들끼리 모아 모여서 그 아주, 묘하게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찬란하게 드러내야 될 임무가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훌륭한 그, 글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웃음> 의술에 용한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내용이다 어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제 목숨을 위해서 제 문화를 위해서 제 자신의 무슨 이상을 위해서 쓰고 살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예,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거룩한 교회는 아예 못 쓴다 <웃음> 교회는 그런 점에서 아주 투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어, 쓰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철저히 자신을 다드려가야 한다 내가 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고 내 가정의 행복만 추구하던 못된 습성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게 가정도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목숨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는 하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입 이렇게 하면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않는다 임. 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뭘 검색하다가 또, 저기 박상봉 교수 아시죠? 박상봉 교수 합신, 역사신학 교수이신데, 그분이 교회사를 그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서 특강을 했더만요. 교회사. 근데 그 교회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첫째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자기가 역사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200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전혀 전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참,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한 영혼을 세 양육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러니까 뭐 엄청 그저이핍 이 무성하고 뭐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틀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참된 교회원으로서 행보에 나가는 사람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 200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역사 신학자의 입장으로 참된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본질을 이루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종교개혁 본인이 이제 종교개혁사를 가지고 스위스에서 그 학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고 교회가 어떤 그 그. 그리 먼노를 가진 완전한 교회를 이루고 나가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했거든요. 로마 캐토릭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참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내에서, 말씀 전파해서권징해서 그걸 다 드러낸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뭐 칠성내 얘기하고, 말씀도, 이제 가르치는 교회도 직급을 나눠버리고,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게아 교회, 교권만 행세해야 하는 그런 교회. 지금 한국 교회 의 상황이 꼭 그걸 따라가고 있다. 교회가 참 거룩하지 않아요. 자기 행복, 자기 여기 이제 보편, 그다음에 보편성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편성, 제가 교회에 대해서 98년도에 가르을때 제일 첫번째 말한 게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그... <웃음> 어떻게 선택된 존재로서 그렇게 그림 원어들을 다 누려가고 그 표지와 속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도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가 그거를 그나눠썼거든요 그게, 그게 본질의 교회거든요. 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삼일제 신학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삼일제 신학이면 삼위 하나님의 보편성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걸 반영해내는 교회다. 교회 삼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왕적이고 제사상적이고 선지자적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 그것이. 그것이 보편성 있는 교회고 통일성 있는 교회, 고 거룩한 교회잖아요. 읽그 그, 그렇게 인격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모임이 전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제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다른 오, 오석을 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보편성 있는 교회. 첫 번째로는 외면적인 차이를 주지 않는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차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동등하신 분인데, 구속사 안에서 그 기능, 그 종속된 일들을 서로 나눠서 했지만, 통일성 있게, 거룩한 일을 그 아주 보편성 있게 잘 이루어가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외형적인 차이를 나누는 거야. 이 교회 김홍준 목사님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들러붙고 좀저 가진 사람이 있으면 거기 들러붙고 그래도 좀 약간 연약하고 약해이는 사람들 없어배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서 덕성 있는 사회만도 못한 거죠. 이 교회가 그 교회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뭐다 나오지만 그 헬라이나, 야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이게 보편성이거든요. 그리고 외면적인 차이가 없어요. 서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서로 존중하고 합력해서 세워 나가는 거지. 이건 그 외면적인 차이로 교회를 선택하고 말이죠. 그렇게 가면 이건 이제 잘못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휘돼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그 인격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그 교회 그 그런 면을 보고 교회적 실질을 나타내야 되는데 외면적인 차이로 그냥 자기 격에 맞는. 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 짝을 찾고, 어, 뭐 신학도 짝을 찾고 또 자기 그 배필도 짝을 찾는 거 그렇게 격에만 그건 외면적인 차이가 벌써 그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가치 아닌 것을 가치로 여겨서 구별하지 말라. 교회에서, 어, 이, 구별해야 될건 있죠, 분명히. 길일인 양 같은 사람들을 권징해야 돼. 그, 그, 그, 자기 방식대로, 주님이, 그, 그 목자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네. 나가버다 그럼 징계를 해야지. 그런, 그런 면에서는 그, 그 차이가 그, 저, 같, 같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징계를 해야 그리고 그 교회를 순결하게 보조를 하려면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오는, 밖으로는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맨날 초등학문 얘기만 하지 않고,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라가는 거죠. 안으로, 바깥, 안으로 그 일을 하고, 바깥으로 전파하고.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저 사람이 거룩한 교회원으로 잘선앙하는가 그걸 묻고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는 것좀 가지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하고 이 사회, 교분 사회에서 에? 어른 노릇 하려고 이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이 교회에 와서 내가 제일 중요하 듣고 제일 생각할 문제가 어떤 것인가 어떤 열매를 그 인격적으로 매어야 되는가, 어떤 성화 생활을 하는가, 어떤 결심을 하고 전신을 다 바치고 가는가, 이걸 서로 살펴 봐주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교회하고 다른 다른 점이 그런 면에서 나타나야 될 생명 있는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거룩하게 아무리 요시아가 떠들어도. 그, 백성들이 형식으로만 참여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서로 나누기는 그런 행복에 대한 얘기만 나누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다 교회, 교회, 구약 교회로서 완전히 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와 더불어 교제할 때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상하게 자라서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느냐 하는 데서 교회에 신성하고 고귀한 품위가 나타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신학적인 뭐 아는 걸 논쟁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렇게 생명의 발휘를 해서 그리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게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자기 권징을 하면서 자기 권징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거룩한 교회로서 서나가는 것 보편성 있는 교회로 통일성 있는 교회로서 선나가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늘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거는 이념으로 받고 관념으로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는 그냥 옛생활, 옛 삶으로 습관을 안 고쳐버리니까 말도 그대로 나와버려 맨날 이, 이 세상 시, 시국 돌아가는 얘기는 하고 뭐, 시국에 대한, 대한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야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왜하느냐 그걸, 그걸 하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 없으면, 이게 교회로서, 순결한 교회로서 자라갈 수도 없고, 보존을 할 수도 없다. 교회가 품이 있고 고귀한 교회로 서려면, 항상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생각을 해. 교회 직분자들, 교회 이제 뭐 장로가 서, 서지면 장로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게 관심이 있어야 돼서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신방하는 것이 그 그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순교를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고도한 얘기를 해봐야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해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 그, 허물, 그런 거다 아는 거잖아요. 인간의 속성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새 사람으로서 잘 서나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이름 내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야, 이제, 바르게 교회가, 가정도 보존되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 핵이 되면, 교회도 그렇게 보존이 되는 거죠. 교회가 속화되는 것은, 아주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데 있다. 뭐좀 아는 거 가지고 내세우는. 난 요만하니까 이제 무엇이다.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부식, 부식하네. 이제, 이제 돌짝밭으로 가는 거죠. 마귀나 그 세력들은 그런 사람들을 쓴다임.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표면적으로만 생각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쑥불쑥 내놓는 말들이 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말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려고 이게 내가 자기가 보, 보석을 갖고 있으면 보석에 똥 묻히고 다닐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죠 그 보석을 보석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돌로 여기니까, 하찮은 돌로 여기니까 똥이 묻든지 말든지 뭐 함부로 하고 다니요 우리 자체가 사실은 그리토의 한 지체라고 그러면 우리 자체가 보아예요.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지식, 이런 독성의 발의를 존귀하게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개차반으로 놔두고 말이그 교회, 어떻게 그 입에 이게 비단포에 똥을 싼 식이 되는 거죠. 비단은, 비단은 명주실로만 짜야 됩니다. 그래야 비단이지. 문명으로 짜면 광목이에요. 광목. 그러니까 내가 비단이면 내가 그 명주실로 갖고 가야지. 열매를 맺어. 인격으로 생활로. 삶이요. 박상범 교수가 한국교회에 내일이 없는 얘기를 첫 시간에 하는데, 그 뭐냐면, 삶이 없다. 는 삶이 없다. 참된 교회를 이룰 삶이 없다. 거룩한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어를 고쳐가고, 생각을 고쳐가고, 습관을 고쳐가는 거 성신을 의지해.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 불쑥불쑥 내놓는 게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말이에요. 교회의 사회를 아주 더럽게 하는 말. 관심이 이 사회가 어떻게 서나가야 되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될것같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